이 노래만 들으면 어떤 게임인지 전 국민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지만 점점 게임이 고여가면서 수많은 수식어가 붙은 게임 오래된 게임인 만큼 사건 사고와 비판거리도 상당한 게임이지만 그래도 10년이 넘도록 온라인 게임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임 던전앤파이터 2021년을 기준으로만 벌써 16년째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많은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시대에 뒤떨어지다 보니 계속해서 후속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법했지만 조용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8년 던파페스티벌에서 프로젝트 bbq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던전앤파이터 시리즈를 공개하였죠 게임은 3d 액션 rpg로 기존의 2d 횡스크롤 방식의 던전의 파이터를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연 던파가 3d로 넘어가도 던파 특유의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저는 18년 당시 딱 하나의 장면을 보고 이게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보셨나요? 단한 장면으로 게임을 판단하는 건 이제는 굉장히 섣부르다는 걸 많은 게임들이 증명해주었지만 단순한 회피가 아닌 적들의 공격 타입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공격에서 회피로 이어지는 모션은 그야말로 얼마나 전투에 대한 디테일함을 게임이 추가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당시에 함께 공개된 직업으로는 버서커와 웨폰마스터가 2020년 12월 말에 새롭게 공개된 영상에서는 던전의 파이터 초창기의 캐릭터 건우와 마법사 그리고 bbq에서 새롭게 공개한 창과 방패를 든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플레이를 살펴보면 원작 게임의 스타일리시함을 최대한 살리고자 최대한 큰 동작 그리고 잦은 이동기와 빠른 템포의 스킬들로 게임의 베이스를 잡은 걸볼수 있죠 또한 2d에서 3d로 게임이 옮겨진 만큼 본판에서 살릴 수 있고 구현이 가능한 스킬들은 최대한 느낌을 살려내서 내놓았으며 그밖에 몇몇 스킬들은 3d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재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던전앤파이터의 콤보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공중에 띄우고 타격을 입히는 에어리어식 콤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콤보의 기본기이자 모든 캐릭터들이 초반에 가지고 시작하는 스킬들이 라이징샷, 어퍼슬래시 같은 전부 적들을 띄우는 스킬인 것만 봐도 알수 있는 대목이죠. 이번 작품에서도 물론 적들을 띄우는 스킬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낮은 채공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3d의 장점을 살린 이동을 이용하여 액션감을 최대한 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2d 던파의 모습을 그대로 데려왔다면 게임은 그냥 데빌메이크라이 시리즈가 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번 작품 역시 pvp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지 대인전투 같은 경우는 적을 띄우고 콤보를 넣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겹도록 많이 만나봤던 타우비스트나타우킹 화염의 비노쉬같은 보스들은 모습 그대로를 3d로 담아 구현하였으며 던파의 사도중 하나인 바칼이 직접 게임에 등장하는 등 레이드도 준비중임을 암시하고 있었죠 공룡처럼 보이는 몬스터는 몬스터헌터 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는지 기본적으로 외형이나 맵들 모션이 월드의 라도발칸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몬스터헌터 월드 에서는 익숙하게 볼수 있었던 다른 보스의 난입같은 연출을 구현해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표절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 이건 그 밖에 엘븐가드로 추정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던전의 바이터 의 맵들을 3d로 잘 구현해 놓은 걸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을 살펴보면 엄청난 기대감을 안겨다주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추억을 3d로 재구성시켰다는 의의 정도는 지켰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국민게임 5대장이라 불리는 게임들의 후속작들인 메이플스토리2랑 서든어택2가 모조리 망해버린 걸 생각하면 이번 프로젝트 bbq 또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제작중이라고 생각됩니다 게임이 크리티카랑 유사하다는 의견이 종종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때 정말 재밌게 즐겼던 옆동네 드래곤네스트와 흡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100뷰 시점에 m o r p g 에 적당한 액션감과 콤보를 가미한 전투 등등 말이죠. 솔직히 이거 아직까지 재평가 받을 만큼 재밌는데 사람이 없어서... 영상 중간중간 보니까 나름 컷신들도 넣고 연출에 신경을 쓴듯 보이는데 제가 그 옛날 틀딱 시절에 던파했던 사람이라 그런가 당시 최고간지존엄이었던 왕의 유적 던전을 어떻게 구현할지 조금은 기대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식의 시도는 칭찬하겠는데 좀잘 다듬어서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후속작들이 약속이라도 한대 싸그리 망해버리니까 출시 전부터 불안합니다 불안해